마크 TV 구독과 좋아요 천명 가자. 멘어스 반갑습니다 마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말랑 여러분들은 뭐 한글날 개천절 뭐또 뭐가 있지? 아무튼. 네, 그런 날들 뭐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태극기가 집에 없어서 못 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태극기가 있는 데에도 귀찮아서 안 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크가 오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그래서 마크가 개천절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구야 국기에 대한 경례들어줘짱구야 볼륨 최대치로 올려줘 음량 10으로 변경할까요? 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이란 무슨 날인가? 마크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약간 개천절은 당군 왕검의 어, 어 약간 좀조용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당군 왕검의 그런 생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정확한 개천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죠?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2019년도 10월 3일, 맞나?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자, 개천절은 일단 국경일 기념일 어, 2333년? 2333년.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10월 3일 선정뭐 당군 공기원의 뭐 음력 10월 3일 국조 당군행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조 당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의 본래의 뜻을 음밀히 따질 때 당분 조선의 건국을 뜻하기도 뜻하기보다 이보다 124년을 초급하여 네 말랑이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개천절 이세 글자만 검색하더라도 충분히 개천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천절이라고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 한글날 뭐 무슨 날뭐 설날 추석 개천절 이렇게 뭔가 좀 특정한 약간 무슨 이런 어 국경일 뭐 이런 특정 약간 좀 빨간 날 쉬는 학교도 쉬고 뭐 회사도 쉬는 뭐 이런 날에 오늘 네 노래를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가 불러보게 될 오늘의 노래는 네, 개천절과 관련된 개천절 노래입니다. 한글날이면 한글날 노래, 뭐 무슨 날이면 무슨 날 노래, 막 노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천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탁! 개천절 이세 글자만 검색을 하더라도 개천절 노래가 바로 뜹니다. 개천절이라고 한다면 약간 어...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약간 뭐, 터, 뭐 나라를 세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짱구야 개천절이 뭐야 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이며 초기전 2333년 강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강군조선을 건국했음을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개천절 노래를 한번 직접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짱구야, 개천절노래 틀어줘. 야 짱구야, 짱구야, 개천절 노래를 잘 몰라서 그냥 박수만 치면서 그냥 쉼면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천절뿐만 아니라 한글날 또 다른 날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날들에 네,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태극기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사서 태극기를 다시고 네. 나라의 국경일을 네. 이런 네, 날과 관련된 네, 노래도 네, 불러보는 것도 네,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천절 을 관련해서 네,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런 개천절 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라도 개천절이, 개천절의 개자도 모르는 마크였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는 개천절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 또한 다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뭐 한글날이라든가 또 무슨 특별한 그런 또뭐 뭐 개천절 한글날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와 같은 어린이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스승의 날과 같은 이러한 날들에 마크가 이런 날들과 관련된 노래도 직접 불러볼 수도 있고 들으면서 추임새도 넣어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다음부터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 여러분들도 네뭐 개천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에 관련된 노래도 들어보면서 네 주임새도 넣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 즐겁지 않을까요? 그냥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는 것보다는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날이고 뭐 크리스마스라서 뭐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뭐 집에서 그냥 뭐 그냥 쉬면서 뭐 잠만 자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처럼 이렇게 개천절란 무슨 날인가, 크리스마스란 무슨 날인가, 한글날란 무슨 날인가를 직 한번 인터넷 찾아보고 관련된 노래도 네, 들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맨너스